이젠 될 거야 돼야만 해 돼야 해 되기를 되지? 꿀꿀 되겠지? 안근겨요안근기기를 끊기게? 어! 된대! 아싸! 할인들! 오늘은 조금 많이 지나서 거의 하루의 끝이긴 하지만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생일을 맞은 멤버들을 릴레이 브이앱으로 케이크 만들기를 했듯이 저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해외 출장 중이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또 준비를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할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권희의 생일 케이크 만들기 브이앱 해보겠습니다 완성되면 같이 먹으려고 커피를 준비했는데 자 요만큼 남기기로 약속 그러면 해볼게요 가보자고. 일단 생크림. 오호 오, 오. 오. <웃음> ASMR. 아니고 그냥 촉감놀이. 일단 손 씻고 왔어요. 대신 알코올 티슈로 손을 한번더 앗차. 아, 음 알코올 냄새. <웃음> 발 끓듯이로 손을 닦아주고 미피 왕관을 잠깐 요리를 위해 벗어주고 잼갑스 커음 여러분 이건 드시면 안돼요? 일단 케이크를 여기 담아가야하나? 아니지 키스트 와우 재밌던 아 달님들 댓글 봐야지 확, 확. 일본에선 처음에는 케이크 만들기 맞아요 일본에서 요리도 처음 케이크 만들기도 처음 인거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군. 일단 냅다 생크림을 바르면 되겠죠? 음, 되겠지. 아, 에,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안 뗄까. 동안이가 국민 좋아한다고요? <웃음> 어쩔티비. 동안이도 <TV. 웃음> 제 생일 축하해줬어요. 자 생크림을 일단 렛츠고아 일단 빵덩이 하나를 빵덩이 <웃음> 빵덩이인 거말 이상해. 빵한 덩이를 나다 오늘 생일은 어땠냐고요? 오늘 생일은 오늘 생일은, 오늘 생일은 우선 1 0생 하자마자 권학경이 따와서 팬분들한테도 생일 축하 많이 받고, 그리고 멤버들이랑 또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또 대기 시간에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히 감사한 마음으로 깜짝 이벤트 해주셔서. 하고 또 이건 먹방에서도 진작에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었대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받고 또이부에서도 팬분들한테 축하 많이 받고 진짜 축하 많이 받은 하루였어요 이거 맞나? 저 잘하고 있어요 살집 좀 아~ 칠하지 말고 여기도 발라야 되나? 생크림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대충 맛만 느껴지는 게잖아 생크림과 생크림을 해야 뭔가 잘 먹고 생크림이 훨씬 맛있게 느껴질 거라는 심리적, 아, 뭐예요? 심리적, 가슴 원래 같이 있던 애들이니까 괜찮을 거같아 많이 많이 케이크 안 망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망해요 오늘 진짜 축하 많이 받아서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안나요 아, 네. 저는 케이크 중에 생크림 많은 거 좋아하거든요 생크림 케이크 초코도 초코크림이나 초코생크림 많은 거 좋고. 그리고 또. 또. 크림을 제가 제일 진짜 좋아해서. 엥, 시온이랑 소 케이크가 더 이쁜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 이게, 제, 감성이 좀 달라가지고. 취향은 탈수 있겠지만. 케이크는 진짜 옛날에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 친구가 선물한다고 막 케이크 만들기 집 데려가가지고 막 생일 케이크 친구가 만들고 이런 건 해봤는데 이렇게 직접 처음부터 해보긴 처음이에요. 남성 있지. 안에 과일도 있어야 돼요? 아니야 나 오늘 먹은 케이크 안에 과일 없었어 오늘 케이크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멤버들이 사준 또 치즈케이크도 있었고 또미니라이브 하면서 또한번 생일 축하를 중간에 해주셔가지고 스케줄하면서 생크림 케이크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안 오네. 맞나? 저 옛날에 피리 님이 그랬어요. 그 그거였지. 아이돌인 감극장 피리 님 그랬어. 이거 맞나 싶은 게막 더워지긴 했는데 슬슬 어려운 것 같아 점점 모양 나오는 것 같아 될것 같아 자 일단 생크림 바르기 완료 이제 제가 감성을 한번 내볼게요 제가 호텔 케이크를 바거든요 케이크가 없요내게 맞을 거야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달님들도 와성 그 원바이든지 알아요? 이런 느낌? 보이나? <웃음> 생크림 죽여줘라니. 아니. <웃음> 아니, 있어. 이런 감성의 케이크가. 되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케이크인데, 이런 느낌? 됐어. 자 음, 여기 이제 고급 스킬 하 들어갑니다 이제 옆에 있는 생크림을 쓱 닦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느낌 나죠. 이게 끝인 게 아니냐고요? 보통 제가 본 케이크는 이게 끝이긴 했어요. 하지만 또 준비해 주신 과일이 있고 알죠, 제 감성 원래 이게 끝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판단 말이지 이런 케이크못 봤어요? 난 진짜 많이 봤는데 몽밥이란음 <웃음> 음, 억지로 끌어내는 감성 아니에요. 이거 이런. 이런, 이런. 그러면 제가 조금 더고지게 한번 재탄생 시켜볼게요. 감성 있죠? 아니야? 맞는데. 있지? 뭔가 은구슬 같은 게 있어요 단맛이 나는 걸 보면 먹어도 되는 건가? 갑자기 호텔 케이크로 둔가 아니, 서우 형이 외적 케이크 만들었고, 동주가 약간 자기 닮은 케이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제 오늘 목표는 호텔 케이크였거든요. 아니에요. 팬더 트라 벌써 미쳤다, 갑자기 호데이 케이크가 됐어 보이지? 비싸지 이거 이제 아까 한 18,000원짜리 였으면 이제 32,000원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웃음> 아진짜인데 약간 그실라호텔 망고 빙수 같은 느낌 아, 저 약간 세상과 좀 타협 좀 할게요 나 이러고 끝내고 싶다고 일단 이걸로 사진 한번 찍을게 일단 내 감성인 감성 잡. 응. 케이크 초 <놀람> <놀람> 이거 내 감성인데 그거 어때? 설, 설빙의 한, 한 딸기, 한 딸기 설빙? <웃음>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목도리까지 한 눈사람. 스이 만들기 v 이인데 네. 그치? 다시 망고 위로 올려. 이번 감성은 과일 퍼주는 케이크집. 사실 호텔은 그런 게 없어요. 퍼주지 않아. 호텔은 기분에 충실해. 그런 느낌이야. 알기가 맞나? 저 근데 사실 다다 걷어내고 싶어요. 아까 그 눈사람 빚었을 때 사진이나 좀 찍어줄 거야. 눈사람한테 미안한. 괜찮아 달림들 봤으니까. 너무 그걸로. 좋은 인생이었다. 원래 이렇게 케이크 위에 쉬운 거였나? 나 벌써 세 가지 케이크를 이미 다 완성했는걸? 그리고 셰프 느낌으로 차 완성했어요 케이터링 케이터링하는거야 데코레이션 데코 플레이팅 서 받는 여름 한정 메뉴 과일 이건 여름 특별 한정 메뉴 과일성 얘는 3 0 0 0원 하겠습니다 진짜 파는 것 같아? 뭐 파티시에? 아무래도 꿈귀 파티시에 챌린지를 해서 그런지 좀더 케이크를 만드는데 재능이 있으신것 같아요 괜찮지? 제자불러요? 게개 <웃음> 그 호텔 프리미엄가 붙어서 10만원 추가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에게 과일, 그 과일 만들기... 뭐, 아니, 이거 뭐야? 뭐 직접 농사기줬는 것도 아거야 뭐야? 이 뭐야? 케이크 만들기 V l i v 너무 이지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준비해놓은 이 곰돌이초를 이렇게 So k a w a i 끝났다 그러면 케이크는 전 이대로 둘래요 케이크 너무 예쁜데 이건 호텔 감상 좀 압수하다 왜요? 전 호텔 케이크 두 번? 밖에 못 먹어서 근데 호텔에 이렇게 케이크 구경하러 가면 죄다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막 예쁘게 화려한 거보다 그냥 됐다. 근데 안에서 들어가 맛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곰돌 공중구양하고 있는 데 이거 맞냐고? 아니야. 이 초가 있어. 생각보다 잘하네, 권이 씨, <웃음> 어떤 생각을 <웃음> 하셨길래 <웃음> 심플리스터 베스트, 맞아요, 저는 약간 깔끔한 거 좋아하지만 뭐 치덕치덕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그 오버룩, 오버쿡, 터치이 투머치 투머치 남마의 스타일 그렇습니다 근데 왜 생크림은 치덕거렸냐고 생크림 치덕 감성 이게 견고하게 바르는 것보다 약간 해서 이렇게 콩콩콩콩 이렇게 생크림의 결이 살아있는 게 생크림이 얼마나 좋은 원산지 좋은 퀄리티인지 약간 자랑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그런 케이크 있잖아요. 이렇게 뽕긋뽕긋 그 뿔처럼 솟아있는 생크림. 그거죠. 카페 차리자고요. 한 40살쯤 카페 하나 하려고요. 아니, 서른 초반? 아니, 중반? 네. 카페 하나 차릴 생각이에요. 인스타 갬성 카페. 음. 느낌 알지? 오늘 좀만 앞으로 가 달라고 카메라를 당길까 괜찮아 이제. 오! 좋은거 같아 카페차로 매일 출석도장 찍어줌? 단골손님 아니 장난이고 카페차로도 원어수사 할거냐? 당연하죠 그거는 애초에 안한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어요 이건희의 마술쇼 라니보단 <웃음> 서호 오빠 케이크랑 다른 분이라고 서호 형은 약간 그.. 그 알죠? 그 케이크.. 만들 수 있는, 막, 그, 내가 직접 케이크, 이미 케이크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느낌이고, 저는 약간, 호텔 바이브. 약간, 신나? 아니면 하야트 느낌? 그러다가. 이 케이크 누구랑 먹을 거냐고요? 누가 먹어줄까요? <웃음> 먹어준다면 올해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 소원이야? 어... 사실 소원 항상 이번 생일 때 특히 진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 이상 바랄 게 없어서 사실 소원이랄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이것도 저한테 너무 과분해서 뭔가 욕심을 내기보다는 현재 거에 좀더 감사함을 느끼고 싶은 느낌? 이 예요 유유유유 왜? 달림들은 손... 뭐야 소원을 뭘 말해요? 소원 있다면? 아 내가 원어스 건의로 소원을 생각해서 그런가? 개인적인 소원, 소원이 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해요 돈이 슬슬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거 달님들이랑 어스랑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보내는 게소원이잖아 맞아요 항상 이런 걸빌해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어스가 오래오래 여섯 명을 함께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과 저 그리고 원어스 투문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소원만 빌었어요 오늘 영조 대머리가 소원 아니었아이그게 <웃음> 아니 앞에 흔데 자꾸 앞에서 어? 깝죽거리길래 아 김영주 대머리 깝아 <웃음> 아니 속으로 다른 소원 빌고 그냥 장난 한번친 거죠 인간 이건희 소원 인데 원어스 건희의 소원? 맞아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냥 원어스 건희로서는 내가 뭔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빌고 싶진 않았어 뭔가 진짜 의미 있는 걸 빌고 싶고 그냥 인간 이건이로서는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능력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정도야 할수 있죠 부모님이랑 연락했냐고? 어제 새벽부터 오늘까지 계속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생일 축하한다고도 해주셨고 저도 좀 오글거리는 말좀 했습니다 동생들한테도 왔고 연락이 친구들한테도 많이 왔고 또 멤버들 직접 축하해줬고 감사했죠 1가정 1건이 시급하다고요? 1가정 1건이? 저세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있을까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그런 발언이에요 오늘 생일이신 분들도 있나 봐요. 생일 네, 축하합니다. 헤이. 무슨 초능력 갖고 싶냐고? 음. 초능력. 순간 이동도 하고 싶고. 물질 생성도 하고 싶고. 또 뭐가 좋지? 뭐든 있다면 진짜 잘쓸것 같아요. 시간 이동도 하고 싶고. 막, 순간 이동이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 갑자기? 아! 뭐 두고 갔다! 집 갔다가? 여기 다시 왔다가? 식당으로 갔다가? 밥다 먹으면? 이동 없이 왔다가? 진짜 좋겠다. 여기서? 한국 가서 밥 먹고 다시 일본으로 와서 스케줄 하다가 아, 이제 갑자기 또막 뭐... 멕시칸 음식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 멕시코 가서 멕시코 다시 스케줄 하다 이럴 수도 있다면 좋은 데시온이가 되게 셀카를 선물로 올려는데 맞냐고요? 봤죠 딱키 음... 갖고 싶은 비주얼은 아니던데 맞아 건이는 어떤 능력이어도 활용 기깔나게 할것 같아 음, 진짜 물질 생성 하면은 돈와라라라라아 돈이 필요 없네 내가 만들어내면 되니까 좋구먼 엄마 딸내미가 생일 축한다고 전해달래? 엄마 딸내미 본인 말씀하시는가? 동전 잘에음 하이 케이크 피를 낸다고? 어머 <웃음> 헐 어떡해? <웃음> 이게 냉동 딸기라 딸기가 녹으면서 피가 나나봐. 그마저도 사랑해주는 게내 요리. 거니 꿈은 연금술사였던 걸로? 아니에요. 휴. 아, 나, 아, 저 그거 있어요. 이번에 생일 축하 받으면서 또한번 느꼈던 건데, 저 축하받는 걸 못해요. 이게 고민이에요. 제가, 제가 처음으로 뭔가 고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축하를 바, 받고 뭔가 주인공이 되면, 얘가 그럼 부끄러워서 굳어요, 몸이. 로봇대,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이 이상의 리액션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뚝딱거와 맞아, 뚝딱거 아니, 저 진짜 좋거든요. 뭔가 서프라이즈 해주는 것도 고맙고, 상대방이 나 위해 준비해주는 그 과정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 축하해주고, 내 생일을 축하해주고 하는 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고맙고, 너무 감동이고. 근데, 리액션이 안 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 최대 리액션. 그래서 원래 저는 축하를 진짜 잘해준단 말이에요 축하를 많이 해줘 봤는데 그럴 때마다 축하해줄 맛이 나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축하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뭔지 알아요 다들? 아 원래 그래요? 나도 그래 맞아 나도 너무 어려워 턱거리게돼 진짜? 아니, 이게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앞으로 많은 축하 받을 거니까 괜찮아질 거야. 뭐 사실 툭딱거려도 그 자체로도 사랑스러워. 괜찮아. 굴어. 굴런 거? 많이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요. 오케이. 그럼 기다려볼게요. 아, 익숙해지려면 많이 경험해 볼 수밖에 없나? 없다고 그럼 제가 축하받을 일을 많이 많이 만들어볼게요 음, 축하받는 거 좋은데 부끄러워, 그지 음, 그렇다니까 근데 건이가 뚝딱 뗀다고 하... 말도 뚝딱돼. 뚝딱, 뺀다고, 뚝딱 된다고, 뚝딱 된다고 하는데 표정이 눈깊보면 진짜 고마워하는 게 느껴져. 음! 그거면 다행이야. 그거면 되는데, 간혹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됐어요. 이게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준비해주는 건지 아는데, 그에 맞는 리액션을 해주지 않으면, 준비해준 사람의 성의가 무시될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날잘 아는 사람은 느껴지시겠죠? 꽃게의 왕관을 착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미피의 왕관이에요 건번제 침대 셀카? 그거 비하인 알려드릴까요? 아니다 이건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도 남겨둘게요 나중에 권학경 얘기해도 기 된다고 얘기하고 그 마음 알아준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오케이.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스레코드 12시에 짠! 했잖아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원어스. 같이 한번 들어야지. 어? 광고 이 곡을 저도 진짜 좋아하고 너무 들려주고 싶었던 곡이기도 하고 그냥 그 같이 업로드된 글에 제가 최대한 제 진심을 담아봤는데 잘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어, 제 생일이라고 생일 카페 이런 것도 해주시고 선물도 진짜 많이 받았고 편지도 또 팬사든 공방이든 또 오늘 이벤트들도 와서 생일을 축하해주시는 달림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았는데 댓글도 다 봐. 문카 편지, 손편지 써주신 거 위버스도 받고 버블도 보고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진짜 몇주 전부터 며칠 전부터 몇주 전부터 생일을 너무 많이 축하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축하를 받으면서 고맙단 말 대신에 할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서 생각해낸 게또 올해도 노래 커버였는데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축하해줘서 고마워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있는 그대로. We do it all the time. 꺼지는구나. 그렇습니다그래는고 나, 웠어요 오늘 사실 케이 나, 나, 나, 나, 나, 마인드니? 케이크 만들기도 그렇고 그냥 오늘 생일 축하해주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얘기 사실 하고 싶어서 온 거고 어프가 1년 전이란 일, 시간 너무 빠르다 그치 바쁠 텐데 언제 준비했냐고요? <웃음> 며칠 밤을 샜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활동하면서 녹음하고 수정 녹음하고 또평곡도 피디님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의견 내고구품짜고 막. 근데 제가 이번 활동 끝나면서도 얘기한 적 있잖아요 뭔가 재밌고 힘, 힘든데도 재밌고 행복하니까 계속 무섭다고 이거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사실 새벽 막 6시, 5시 막 이때까지 녹음을 하는데 솔직히 좀 죄송했어요 그 같이 녹음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피디님한테는 죄송했지만 그. 저는 그 시간까지 하나도 안 졸리고 하나도 안 피곤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거 쪼, 조금 아쉬운데 한 번만 더해봐야될까 그냥 그러니까, 나는 진짜 괜찮은데 네가 열심내주면 나도 좋은데 너 컨디션 괜찮냐고 뭐, 뭐 괜찮냐고 막 이렇게 걱정해주시면서 녹음을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그때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선물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울아 역시 우리 건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 엄마. Show a heart sign. Yes. <웃음> 뭔가. 컨디션 챙기라고 컨디션은 다 조절하면서 했죠 애초에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노래할 수가 없어 저는 달님들 걱정 안 하게 잘 먹고 잘지내고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케이크 과다 치혈 앞에도 피나? 아니네 아, 사실 여기가 심해 <웃음> 지옥에서 온 케이크 하지만 시판용 <웃음> <웃음> 뒤에는 참고 보여드리겠다 고마워 <웃음> 본인 생일에 팬한테 선물 주는 천자 들이돌 사랑하고 있다니 <웃음> <웃음> 감사 과다출혈 멋있지 않냐고요? 그래? 감동 파괴? 그래? 뭐 어때? 자연스러운 거야. 케이크가 할로윈이냐고요? 무슨 소리야? 뱃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 딸기시럽 뿌린 거 같고 괜찮아. 오히려 맛있어? 오케이. 아 맞다, 이거는... 이거는 오늘 회장에서 받은 또 하나의 헬륨 풍선인데 오늘 소품으로 쓰려다가 헬륨 먹고 장난치고 싶어서 받아왔어요 재밌겠지? 우리가 먹고 놀자. 되지? 자 헬륨 한번 마셔볼게요. I'll okay. g 여기 가 아니라고 여기다 케이크랑 아메리카노 먹어 아니야 이거 재밌잖아 반드시 한다는. I can't hear the sound, but... Is this right? i this r g h t d o it r i t Is t r i g s it i g h t Just like a star across my sky Just like an angel, o f t h page You have a p p e r in my life s n e 나쁘지 않은데? 내가 가는 길 밖지 마, bring it on 고음이 잘올라 나쁘지 않은데? 결국 증명해 볼 거야, bring it on baby, I always keep it up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재밌다 <웃음> 미묘하게 음치 같다 에? 커피 읽어도 그런 댓글. 미묘하게 재밌다. 뭐 미묘하게 다르단 줄 알고. 아아아 아. 아. 아. 목소리가 변한 거 같은데. 아 바나나 바나나라고 말해. 바나나 바나나 왜요 이게 약간 자기 목소리 찾는 발음이에요 바나나 왜왜 <웃음> 웃어 바나나 바나나 아 헬륨을 먹어서 <웃음> 미니언즈를 따라하는 거야. 따라해달라고 아, 난 바나나라고 말하라고 이게 뭐 본인 목소리 찾는거에 도움이 되는 발음인줄 아 그런거구나 됐군 미리 말해주지 조금만 아우 네 말이야 자 그게 왜 안나와 너무나 그러지 바나나, 바바나나, 바나나, 바바나나, 바나나, 바바나나, 바나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미니언 대로 데뷔 해서 할 듯. 아 와다다 바나나? 와다다? <웃음> 가루 와다다다 like brum brum b like 와다다 <웃음> 와다다 <웃음> 재밌다 신청곡 받아요? 어두 곡밖에 못 받아요 아 이거 두번밖에 못해 신청곡 엠. 생일 축하 땡큐 빨리 태연 선배님의 아이 2 7선 <웃음> 워랑미틴좀 <웃음> 어감이 워랑미 건이현즈 에잇세컨즈가 뭐냐고요? 브랜드 아니에요? 나비보베타오? 한 번은 살수 있다 나비보베타오 뽀뽀베띠 빠삐베뻔 아기 점점 돌아오는구나 마지막 그래도 원너스 노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피버스 데이 오케이 오우 oh, 마치 내 기분은 하피 벌스 데 너만 보면 미친 듯에데 진짜 찐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은 아 이거 약간 잘어울 진짜 안 어울려 <웃음> 진짜 딱한 소절 할수 있어 달린들 <웃음> 앞에 우시는데요 진짜 마지막 세븐틴 선배님의 하 뭔가 진짜 약간 낮은 곡이 확 하는 게 웃긴데? 핫, 많으니까핫해줄게요 You got me feeling l i 핫, 핫, 핫. 안 웃긴데? <웃음> 아, 아. 아, 아. 아. 바나나. 아니 아까 이거 하니까 돌아왔단 말이야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아아다 목소리가 변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 먹어 하지만 이한 모금 아까워 던던댄스 가볼게요 d 던 n d 던 n dance, dun 베 u n dance, dun d a n 아쉽다. 제 마지막 헬륨 가스는 이렇게 갔습니다. 바나나. 바나나. 이런 헬륨이 좀 나가지 않을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오케이 자 마지막엔 달님들이랑 재밌게 놀아서 참 즐거웠어요 이제 제 생일이 10 그리고 헬륨을 마시고 노래했지만 그 제가 다른 아티스트분들의 노래를 괜히 신뢰를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 아, 좋아하는 노래들이에요 가사를 알고 있잖아요 많이 들려두고 있습니다 <웃음> 어쨌든 오늘 저 건이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마지막 헉, 약속 지켰다 커피 한 모금과 케이크 그래도 불은 붙이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여긴 불이 없어요 <웃음> 달님들 <웃음>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하루는 진짜 달님들 덕분에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제 오늘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천이만 케이크를 끄고 아니 먹어보고 가야겠다 감사해요 <웃음> 자, 여러분, 제가 만든 케이크를 일단 딸기 <웃음> 너무 좋아. <웃음> 그게 약간 오독오독 사탕 씹히는 느낌인가봐요 이나간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웃음> 와케이크 먹다 이나간 사람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하루 진짜 진짜 행복했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20분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하루의 마무리가 퇴근? 너무 행복하지? 다니는데 진짜 진짜 고마워 그럼 이제 이만 가볼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했어요 저 이거 고마운 리액션이에요 <웃음> 축하해서 고맙고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러브 오늘 진짜 행복했습니다 축하도 많이 많이 받고 케이크도 많이 많이 먹고 또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저녁 다 같이 먹으러 가주시고 그또이건먹방팀에서 영상도 올려주시고 또 선물도 미리 저희 출국하기 전에 스태프분들한테 전달하셨대요 그리고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한테도 축하 진짜 많이 받아 직원분들이랑 같이 일했던 퇴사하셨던 직원분들 그 원더케이시점 그 이전부터 또 지금 함께 일하지 않는 분들도 지금 막 연락 주셔서 축하받고 또 무엇보다 달림들한테 축하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이었습니다 진짜 진짜 행복했어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달림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고마워 제가 고맙다는 인사는 이미 라이커스타로 한 걸로 할게요 그럼 마침 배터리가 2퍼니까 안녕. 고마워.